이거 이러자 바텀 키우면 이깁니다 바텀을 싸우자 그러면 일 때. 대 어? 누구 죽일까? 안나 어? 아, 아파 아내다 아리 다 말했다 쳤다. 알파 들어가 있는 동안에 있어가지고 기절했다. 그거 기다리고 있었다. 오, 정말. 나중에 얘이거 설치하고 왔네. 야, 불로 먹었어, 공격. 어, 알파로 디그 되겠다. 이래야 빨리 더블 찍어야 돼. 네, 그냥 빼야 돼. 에벤. 아어 아이고, 가서 맞았네. 이런 시앙. 와, 근데 사정거리 왜 이렇게 기네만 나와 우리 마타 좋아봤을 때 바텀으로. 이진혁이 거 데려와 볼래? 아이 새끼 라인 좀 존나 행복하게 하는데? 덤네 맞긴 하는데 가장 힘든 초반에 블루 때문에 마이가 힐을 계속했어. 오, 오, 어떻게 돼? 오, 그, 그, 그. 야나 3,200원 있어 뭐 살까? 임피 인피 살까? 그냥? 야 임피 근데 200원 무조건 돼야 야, 이거 어때? 이건 선입피텐플이지 참... 오케이 한번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 전멸 빠졌어 힐도 빠지지 않았냐? 힐을 뺐겠지 안 빼면 안뺄리 일단 이거 3개는 무조건 뺐거든? 마구간 마구간 마구간 빨만 오오 오, 오. <웃음> <웃음> 빠지자 이거 어? 이게 진짜다 나 이거 진쌤판 별이 안 돼가지고 빠졌다 미안 빠져 빠져 확하게 합치면 못 줘가지고 이거 조 지워가는데 아뭐거 같다 이거. 아 사,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아 됐네 어내차를 많이 없으니까 어야빵타 왔는데? 어? 그래. 어 잡았다 오 어. 잡았다 안는중 어, 뭐야? 준비야. 나 이렇게 말이 내려가는 중. 빨리 뭐 그냥 나인 뵐게요. 야, 아니, 아니, 눈에 구조감을 틀. 어, 있어, 있어, 있어. 딱 들렸다. 아니, 왜 위로 올라간 거야? 밑에 내가 가고 있는데, 밑으로 어, 내려왔으면 내가 그 쉴드랑 비절이랑 다줄수 있는데, 캐트 쪽인네 미친놈. 아, 이렇게 말릴 줄은 몰랐는데. 고아니야 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겠다 부터 보여줘 나랑 양심 미안해요 아버지 <웃음> 탐해 드릴게요 야공기가안 끝나 <웃음> 나 이거 그럼 다음 템 유령 무기 간다 모란건 템트리 탔으면 이만큼 못했지 이제 못갚신다 성격 칠라고 사실 천타 거리 오면 쟨는 도는거야 궁극기 쿨 돌면 은또 가자 나 간다 이거 어 가자 가자 가자 아비 아비 그 스튜디. 이거 뭘 보고. 뭐, 도대체 이게 진짜 지 <웃음> 아, 홀집 그래, 홀으로 떠나라 그냥. 나왔 어, 형게임잘굴렸 <웃음> <웃음> 첫 안에 재료탐 나아 없게 아한킬 먹고 나왔 진짜 킬다 쳐먹었네 그냥 저거 <웃음> 막을 수가 없지 우주끝까지갔는 그치 어 어떻게 막을 거야? 죄송합니다. 와 뭐야? 15분김에 13,000? 분당 900넣는데아 <웃음> 존나 재밌네 이러면 안 되는데 <웃음> 아잘 키웠다 막막 탄특 계잘등이 새끼들 그 와중에 다유키알 티먹고 주는 거봐 누구랑 찍었어요 먹고 도몰러가잘 키운, 키운 마스터의이1캐틀안 풀었다 <웃음> 인정하는 부분 와한명 서고 와봐라 석고이요 제가 보기 쌍경래씨가 할것 같은데요? 쌍경래씨가 누구예요? 아하하하하하하 <웃음> 누군가 했네 정래씨 뭔가 되게 그거다 댐템버린이 감형으로 밀고 있는 건 점래 같다 정리대 간더 없어 어? 부탑이요? 하하하하 시 하나 먹고 가면 편하지 않겠어 어이, 오오오오 위스 타운다 어? 속박! 속박이요? 침묵 아니에요? 침묵이요 말이 헛나왔네요 5대럴 거가 샀는데. 어라 뭔가 이상한데. 내가 그리던 그림은 미신이랑 맹가가 싸운 그림이었는데. 그림이 찢어졌다. 아야. 아니, 펑크한테 씹었다고. 그때는 팔 개기로. 뭔가 노 아, 개같네. 아야. 장 싸울까? 아 씨인데. 그래. 아 이거 가렌이라아닙니다 보이죠 여기 스같은거 골랐으면 나말라클 스킨 아무것도 없어 고 이거까지 그러니까 이거까지 이거까지 이거까지 죽었다 야저 아, 조합이면은 농소도세개를 사겠습니다 선템 그냥 드락사로 사버리자 죽일까봤어? 맞아 있는데? 야, 그거 떠야 언가 와다로 오지 않을까? 너무 한데 나라 다잡았다난컷 그래도 이번에 캐틀풀 뺄다인 뺐으니까 다음번에 죽여버리면아붕이 탑에서 눈물 흘린다 우우 우에어ㅏㅇ오 아, 전와쌍벽렝 정글만들 와안 되나 진짜 그 꼬리 한번더가어 디클 디 텔, 디 텔, 디 텔. 죽이자 아니아 기절하면 먹였어 고맙다 어어 아, 그것도 죽여 아나 알파 꿀이었어 이렇게 암살템 하나 뽑았거든요 한번 뻔뻔하게 또 잡아보자고 오 개색이 오! 코템 나왔어 쟤안돼 새끼야 뭐하는거야 이때 <웃음> 이거 벌라다 명상 안타운 아 미친놔 저건 좀 에바한데 얘 위로 올라가 아. 나 힐있어 <웃음> 혹시 캐트, 캐틀이라고 아세요? 알아요, 알아요. 저도 아는데. 모르는 편이 좋을 것 같았어요. 모르는 게 나았나 봐요. <웃음>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웃음> <웃음> 우! 흐흐흐흐, <웃음> 이거 아, <울고> 봐. 흐흐흐흐. <웃음> 아 근데 졸라 재밌다. 파리 입장은 어때? 파리? 마이 키우기라니까 진짜. <웃음> 포켓몬이라고 포켓몬. <웃음> 포켓몬하는 맛이구나. <웃음> 아, 아 피카츄. 이게, 그게 그 마이 아이돌 마스터인가 뭔가 하는 그거구만. <웃음> 근데 타덱 자체 가그 맛이 있어. 평그 Q 평평하는 맛이 있어. 내가. 아 저거 평캔 된다고 개사기라고 하던데. 이거 하는 맛이 있어. <웃음> 와 근데 콤보 개사기다. 추가 멀리 서어가지고퀴 타임이 안 돌아도 W 하고 평평하면 돼. 이 e 평평. 그럼 또 Q 또더라. 추가 뭔데? 아... 이짓 하다가 만화가 없는거야 킬한 <웃음> 번에 만화가 90식 줄 알거든 오, 그래가지고 막 만화 테몰이던데 마이랑은 저 뭐냐 지크가 너무 좋아서 줄까 마스터? 아 근데 버프를 줘 마스터! <웃음> 와 이거 살살 타는 거보은네 진짜 <웃음> 누나 시키면은 40도 동안 <웃음> 허리 폭풍 안 있네 저건 이저 허리 폭풍한 누나가 되냐? 기술에검 사고 싶다. <웃음> 언제 쩔이야 이거. 기술해검 마렵다. 언제 쩔이야 <웃음> 옛날에 미븐으로 가봤는데 선 영약 사고 막 제드랑 미븐이랑 랭가랑 라인스면은 꼭 영역 선 영약 사가지고 근데 꼭 영역 까먹고 싸고 막.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웃음> 팔이 근데 저거 진짜 무섭다. 아, 네, 무슨 의미로 무서운 거죠? 암에 쫓아갈 거 같아. 그럼 이정지 구기. <웃음>